30년차 주부 우리 지영이 손주를 둔할머니예요 저희 사이가 대만에서 왔는데 한국 요리 에 되게 관심 많이 받고요 갈비찜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갈비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개 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4분의 1쪽 익석에다가 갈 거예요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쪽 더 하셔도 돼요 저희 사이는 단맛을 좋아해서 반쪽 더 넣을게요 이제 막물 파인애플. 다 같이 믹서기에다가 갈 거예요. 음 갈비는 핏물을 잘 빼야 돼요. 핏물을. 30분에서 40분 정도 담궈서 빼놓으시면 돼요 한 두세 번 정도 씻어주시면 되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다 살짝 데쳐줘야 돼요 이게 데친 동안 물 끓는 동안 비지를 제가 하겠습니다. 칼집도 살짝씩 넣주시고요. 풀름무에 살짝 붙여 주세요 핏물만 살짝 더 빼주시고 살짝만 빼주세요 양파하고 배하고 마늘 같이 믹서 드릴게요 다른 것들 양념을 넣겠어요 간장 맛술 매실 저는 갈비에다가 좀 특별한 걸 넣어요. 우스타 소스를 약간 넣거든요. 그럼 좀 향이 맛있게, 잘, 맛있게 나더라고요. 참기름. 설탕. 사이가 설, 이 단맛을 좋아해요. 그래서 좀 달달하게 할게요. 다진파. 설탕이 잘먹게끔 넣어주세요 소스를 갈비에다 볶리겠습니다 갈비를 좀머리서좀 재워 놓으시면 돼요. 30분에서 40분 정도 재워 놓으시면 돼요. 자, 갈비 양념을 재워 놓고요. 고명, 고명 들어갈 거 한번 모양 한번 잡겠습니다. 무하고 당근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게 주시면 잘 무르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도 하고. 당근하고 무는 이런 식으로 기으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대추 깨끗이 씻어서 이 통으로 놔주시고. 저, 저 같은 경우는 밤을, 깐밤을 샀어요. 밤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이것도 약간씩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30분 재워놓은 갈비 양념을 저는 압력솥에다 한번 해볼게요 집에 압력솥이 없는 분은 일반 솥도 해도 되는데 압력솥에다 하면 훨씬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더 쏙쏙 잘배서 맛있어요 잘또 뼈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약간 센 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한 15분 정도 끓기 시작한 후에 10분 정도 중불로 가시면 돼요 15분 우, 우. 어, 누구를 먼저 놔야 요 뭔가 잘안 익거든요. 보면서, 거 먼저 놔주세요. 나중에 15분 후에는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. 여기는 초보분들은 이게 자꾸 그렸을 때탈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! 졸일 때는 중불로 할게요. 흔치 않게 두 번씩 이렇게 넣어주세요. 냄새가 맛실게나 네, 이제 다음에 밤. 대추 넣고 5분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. 이 맛있게 잘끓겠습니다 네, 잘 졸여졌네요. 네. 네, 잘 졸여졌네요. 이렇게 졸인 상태 거의 다 졸아졌어요. 뚜껑을 닫고 다시 조금만 뜸을드릴게요 뜸이 다 들었습니다 맛이 있게 잘 쫄아졌네요 이제 세팅 한번 해볼게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저는 후추를 안 넣었어요 우리 손주가 후추를 매워서 못먹기 때문에 안 넣는데 후추를 넣어 주시면 더 좋아요 세팅할 때도 조심스럽게 고기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예쁘게 담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무, 밤, 대추, 당근 색깔이 참 예쁘게 잘 됐네요 부탁다가한번깨서 살짝 밀려주세요네 맛있게 드시면 돼요. 우리 손자하고 사이가 좋아하겠네요. 맛있게 잘 됐네요.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준비해 보세요.